어,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허가증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한 가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국내 영양제를 판매하시는 것과 해외, 해외 영양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 국내 영양제는 식약처 인증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제조된 완제품을 여러분들의 효능 효과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넣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시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증이 있으시면 되는데 이 허가증은 시공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영양제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영양제에 대해서 식품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영양제라는 효능에 대해서 기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입식품을 여러분들이 판매업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상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판매하실 때마다 관할하는 업무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관할처도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판매를 하신다면 먼저 구매대행 그리고 사입, 위탁 등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영양제 카테고리에 대해서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사이트에는 각각의 운영 형태 예를 들어 위탁인지 아니면은 해외 구매 대행인지 어,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가지고 해당하는 부분만 허가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실 때에는 두 가지 허가증이 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센터에는 왼쪽 하단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음 판매자 정보 부분에 판매 권한 신청이라는 메뉴에서 해외 상품인 경우에 해외 상품 판매에 권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수입식품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 상품 판매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고 만약에 국내 상품만 판매하신다면 건강기능식품 관련에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발급 받으셨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증을 넣으셔서 어 여러분들이 판매 권한을 받아주시면 은이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먼저 이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정부24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 어,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을 신청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를 여러분들이 정부24 사이트에서 민원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 위탁으로 하시는 경우 또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여러분들 사업장의 계약서와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사이트에 있으신 교육이수증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입 도매이신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서 어,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부,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어, 세세하고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위탁 생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이신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위탁으로 생산하시는 영양제 회사에 이 해당하는 계약서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첨부를 하시고 교육이수증 같이 첨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보관을 어디에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관시설에 대해서 증빙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문제가 되신다면 해당하는 관할구청 또는 시청 등에서 여러분들께 연락이 갈 거니까요. 해당하는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부족한 서류를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다음에는 2, 3일 후에 여러분들의 허가가 날수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판매하시는 경우에 순서를 좀 적어놨는데요. 건강식품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육을 먼저 이수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해외 수입식품 판매업 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해주시고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가시면 수입식품 판매업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판매업을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판매업을 여러분들 스마트스토어에 어, 해당하는 영업증을 먼저 여러분 등록해주시면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영양제의 성분 표시는 필수로 해가지고 영양제 뒷면에 나와있는 표기사항 있죠. 그부분은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양제의 효능에 대한 부분은 표기를 하지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판매를 한다고 라 했을 때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가를 받은 음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영양제인 경우에는 뭐 무릎 관절에 좋다든지 라 이런 효능을 써도 괜찮지만 구매 대행인 경우에는 표기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 되셨다면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매대행 시에 받으셔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 국내 영양제와 해외 영양제의 각각 교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실 때는 각각 다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해외 구매대행만 판매를 하셔서 만약에 쿠팡에서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에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영업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타 사이트에는 올리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에서 수입식품 판매업 허가를 받으실 때에는 이 메뉴를 활용하셔가지고 영업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 이 부분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해외 구매 대행 영양제를 판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판매하셨다가 적발이 되시면은 저처럼. 경찰서도 불려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어, 벌금을 내실 수 있으니까 시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시면 수입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니패스 사이트에 가시면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해당하는 파일을 잠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수입 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을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서 보여드리자면 유니페스 사이트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통관 단일 창구라는 곳에서 요건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서 작성해서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에 등록이 먼저 되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 어, 영양제이시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본신고와 사전신고가 있는데 어, 입항 5일 전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소화하실 수 있으시니까 사전신고를 꼭 해주시면 은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단에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고객님에 대한 정보로 이제 여기 수화인 부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신고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여러분들이 입고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판매업을 어떤 걸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은 여기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상호를 검색하시면 은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상호명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업종 조회를 하셔가 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 사항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품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품목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틀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 상품을 수입하실 때에 검역에 걸리실 수 있으시니까 해당하는 부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해당하는 세관에서 연락이 오니까요. 어, 또 부족한 서류가 있으시면 은 채워가시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시면 은더 좋겠습니다. 품목이 모두 다 입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송을 해주시게 되면 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해외 식품 구매 대행을 하시거나 영양제를 판매하실 때큰 염려 없도록 주의해주시면서 판매해주시면 좋겠습니다.